안녕하세요. 윤들닷컴의 이동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캐컷 PC용 프로그램 강의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해봤던 어, 강의는요, 설치부터 환경 설정까지였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컷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스타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새로 편집을 시작할 때는 여기 스타트 크레이팅 이라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이 화면에서 상단 부분 여기를 쭉 보시면 편집에 필요한 각종 메뉴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스마트폰 캡컷 어플에는 어, 화면 하단에 이 기능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pc 버전에서는 상단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면 메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눌러 보시면 어,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새로 프로젝트 시작하기 그다음에 뭐 가져오기 가져오기 버튼은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내보내기 편집이 다 끝났으면 영상을 만들어 내야겠죠. 내보내기 익스포트는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이 기능들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기능에 보면 언두 되돌리기 기능, 그다음에 뭐 복구하기 리커버리, 카피, 컷, 페이스트, 딜리트 이런 기능들도 있는데 이 기능들은 편집을 할때 여기에서 전부 다 어, 키보드의 버튼들을 누르면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메뉴, 에디트 메뉴도 그렇게 메뉴에 들어와서 잘 쓰진 않을 거고요. 나머지 기능들도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크게 메뉴는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캣컷에서 편집을 하다 보면 자동 세이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은 파일 메뉴에 가면 세이브 기능 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세이브가 안 보이는 이유는 자동으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세이브 아예 메뉴가 없는 거죠. 버튼이나 그래서 컨트롤 S를 누르거나 이런 일을 안 해도 자동으로 계속 백업을 합니다. 자, 여기 메뉴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미디어를 눌렀을 때 나오는 부분. 오디오, 그다음에 텍스트, 스티커, 이펙트. 뭐 이렇게 누를 때마다 여기에서 쓸수 있는 메뉴 그리고 그 서브 메뉴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누르게 되면 보통 우리가 편집을 할 때는 내가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로컬,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임포트, 가져오겠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비디오나 오디오나 사진을 가지고 올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면 라이브러리라고 하나 더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캡컷 내에 내장되어 있는 하얀 판, 검은 판 투명판 그리고 이런 동영상들 뭐 궁금하시면 한번 클릭해보시면 미리 보기가 다 되거든요. 어, 뭐 이거는 글자를 고치거나 할 수는 없어요. 만들어져 있는 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애니메이션 누르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가로 영상을 만들 때도 있고 릴스나 틱톡 그리고 유튜브의 쇼츠처럼 세로 영상을 만들 때도 있죠. 그때 쓸수 있는 비율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 요런 것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요런 것들도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저는 여기서 주로 어떤 걸 많이 쓰느냐 하면 이 투명판 이 기능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 외의 기능들은 뭐 거진 써본 적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미디어부터 요런 것들이 있다. 인터페이스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앙에 보시면 미리 보기 화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임포트 시켜서 가지고 온 동영상이라든지 소스 같은 것들을 여기서 볼수 있는 화면인데 제가 파일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임포트 눌러가지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파일을 하나 열기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임포트 돼서 들어오죠. 자, 그게 여기 바로 뜨게 됩니다. 파일이 만약에 하나 더 있었다. 자, 또 임포트 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또 하나 더 있죠. 클릭할 때마다 이 부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보기 같은 것들이 다 됩니다. 자, 미리 보기 버튼에는 플레이를 하면 이 플레이 상태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숫자가 두 개가 보이는데 하얀색 숫자는 이 촬영된 원본 영상의 길이 여기 보면 5분 1초라고 되어있죠. 3분 31초. 자, 이런 길이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녹색으로, 청록색으로 되어있는 이 부분은 플레이를 시켰을 때 지금 얼만큼 시간이 지나간 상황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이 있고 이 영상에 소리가 있었다면, 여기에 레벨 메타, 그래서 소리가 있는 것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부분에 들어가면 확대 축소 기능인데, 자,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든지 축소해서 보든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뭐, 그닥 건드릴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 보면 오리지널이라고 돼있죠. 자, 여기는, 자, 제가 요거를 요렇게 좀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음, 화면에 맞게 확장돼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크게 보는 부분, 작게 보는 부분 이런 것도 돼 있고요. 그리고 오리지날은 나중에 편집을 하다 보면 이 비율이 변경이 돼요. 자, 편집은 이런 식으로 보통 해요. 나중에 설명 또 드릴 겁니다. 편집하기 위한 소스를 가지고 오면 오리지날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데 얘를 눌러서 얘를 4대3 비율로 보겠다. 혹은 9대16 비율로 보겠다. 그래서 나는 릴스 같은 영상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리지날로 돌아가면 엄청 확대가 돼 있겠죠. 자, 방금 제가 조절을 했던 요 창이 있죠. 여기가 내가 지금 클릭한 요소마다 내가 뭔가를 클릭을 했잖아요, 그죠? 면그 클릭한 요소 따라서 이 부분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터치를 했거든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얗게 표시가 돼요. 영상을 표시를 했으면 영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쭉 나오게 되는데 뭐 비디오, 비디오 전체에 대한 어떤 조절들. 그 다음에 오디오, 여기 오디오가 포함되어 있겠죠? 볼륨이라든지 뭐 노이즈 제거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스피드는 영상의 속도를 올리거나 할때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 영상이 화면에 처음에 등장하는 도입부 혹은 끄트머리 영상의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이 영상이 처음에 어떻게 등장하지? 이렇게 페이드인을 먹일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할 것인가 회전을 하면서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기능들이 애니메이션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트래킹. 트래킹은 뭐 추적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영상에서 뭐 앞차를 따라가지고 글자가 막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뭐 그런 걸 만드는 요소고요그 다음에 어드저스트먼터는 이제 영상의 색감을 보정하는 기능들인데 이 색상은, 어, 루트르 기능을 사용을 해도 돼요. 이 루트 파일은 인터넷에서 루트를 검색해 보시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색 보정 기능을 여기 가지고 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색 보정을 해서 자, 영상의 색감을 나는 좀 조절해서 쓰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도 조절해서 뭔가 좀 아련하게 지금 약간 제가 느낌을 어떻게 바꿨어요. 약간 이제 감성적인 느낌이 나게 좀 바꾸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리고 오면 여기 중간에 메뉴바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메뉴바는 편집에 필요한 메뉴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다양하게 나와있죠 자 여기 보면 화살표 모양을 바꾸는 게 있어요 자, 셀렉트 커서 모양이 셀렉트 상태예요 뭔가를 클릭해서 선택할 때 셀렉트를 할때 쓰는 기능이고요 단축키는 a 그냥 스플릿, 분해하는 기능이죠 자 내가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쓰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한번 딱 해주면 어 잘렸어요 자이 상태에서 다시 바꾸고 선택하면 따로따로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울 수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잘라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자 여기서 화면이 바뀌네 자 여기까지만 써야겠다 라고 하면 여기 맞춰놓고 컨트롤 B 이렇게 누릅니다 B만 누르면 그냥 커서만 바뀌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B를 누르면 이 부분 이 부분을 타임 인디케이터 라고 불러요 현재 위치 표시기 라고도 하는데 요 부분을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컨트롤 B 누르면 탁 커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가운데가 필요 없는데 딜리트 누르면 자동으로 착 붙여주죠. 중간에 공백이 띄어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럼 여기에 언두 undo. 우리 언두는 보통 컨트롤 Z를 쓰잖아요. 그죠? 자 컨트롤 Z를 써도 되고 얘를 눌러도 돼요. 그럼 한 단계씩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계속 계속 돌아가면 영상의 원본 상태까지 돌아갔죠. 자그 다음에 리두 했던 거 다시 하기. 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단축키를 많이 쓰니까 이제 요거는 컨트롤 Z를 써서 이제 되돌아가기 기능을 쓰고 얘는 컨트롤 Shift Z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다시 원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스플릿 기능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요 그냥 스플릿은 B만 누르면 키보드에서 B만 누르면 스플릿 기능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걸 쓰지 마시고요 요거를 눌러도 되고 혹은 컨트롤 B를 눌러도 스프릿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축키를 좀 자주 쓰는 편이에요. 편의상. 자,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얘를 버리겠다. 셀렉트를 하면 다시 여기서 쓸수 있는 기능들이 딱 살아나는데 나이 구간이 필요 없어서 지울 거야. 그래서 잘랐잖아요. 그럼 쓰레기통 눌리면 돼요. 이 쓰레기통도 어, 여기 보면 빌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 키보드에서 누르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요런 기능들이 여기 이제 다숨어있지요 제가 편집하면서 조금 조금씩 다 알려 드릴 겁니다 뭐 여기 보면 화면 일부를 이렇게 프리즈 걸어 가지고 사진 상태로 딱 만들어 버리는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 상태를 만드는 이런 기능들도 있고 좌우 반전 시키는 기능도 있고 회전하는 기능들도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뭐 크롭 시키는 기능 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쓸 거야 컨펌 하면 이렇게 크롭 되죠 뭐 요런 기능들도 이 안에 다들어있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게 역주행 기능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패스하고 그래서 영상을 거꾸로 돌리는 이런 기능들도 여기 쫙다 숨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넘어오면 자 녹음하기 기능. 얘를 켜서 지금 제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막 이렇게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하고 이제 에코 줄이기 기능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버튼을 딱 누르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캐컷 PC용 버전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멈추면 네, 그 소리가 자, 창 닫고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플레이해 보면 네, 그 소리가 또 이렇게 나오게도 되겠죠. 촬영하는 동안에 제 목소리가 계속 들리면 좀 헷갈려서 어, 소리를 좀 꺼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기능들이 조금 중요하기는 한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지금 화면이 편집을 할때이 부분이 좁을 때도 있고 넓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조절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 확대 축소 기능이 있어요. 확대 축소. 플러스 버튼 누르거나 마이너스 버튼 누르거나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이까지 왔다 갔다 하게 번거로워가지고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잔축키가 처음에 손에 붙지는 않겠지만 자주 쓰다 보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축키를 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단축키가 존재하는 것들은 단축키를 외워서 쓰시면 되고 단축키가 있는 것들은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보면 갈로 해서 뭔가 이렇게 어, 컨트롤 키하고 마이너스를 눌러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부분 보면 제일 앞에 어, 마그네틱 기능 자이 마그네틱 기능이 뭐냐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필요 없어서 컨트롤 b를 눌러서 여기 타임 인디케이터 부분을 기준으로 b를 눌러요. 컨트롤 b. 그럼 얘가 잘리죠. 얘를 딜리트 키를 누르면 뒤에 있는 녀석이 앞으로 딸깍하고 달라붙어요. 한번 지워 볼게요. 딜리트. 딸깍하고 달라붙죠? 자, 그런데 이 마그네틱 기능을 만약에 껐다라고 하면 자,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백 상태가 유지가 돼 버리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다시 메꾸기 위해서 일일이 얘를 또땡겨야 돼요. 귀찮게. 자 그런데 마그네틱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자, 이런 부분을 딜리트 했을 때 자동으로 음, 달라붙죠. 그래서 요 기능은 평소 때좀 켜놓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어, 단축키가 P로 돼 있기는 하지만 굳이 단축키는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 기능이에요. 자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뭐 오토 매핑이라고돼 음,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어, 켜놓으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다 켜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턴 오프라고 지금 상태에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꺼지는 거고 턴온 하면 링케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링케이지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뭔가 있을 때 그때 다 붙여 놓는다 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기능은 평소 때켜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은 켜 두시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자 타임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나 여기서 자르고 싶다 했을 때 보통 컨트롤 b를 누르면 여기서 잘려야 정상인데 요 기능을 켜놨는 경우에는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 잘리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자르고 싶다 그러면 엉뚱한 데서 잘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컸다 켰다 할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저는 꺼놓는 걸 추천을 합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사실 건들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켜진 그대로만 쓰시면 되는데 기억을 해야겠죠. 네개 버튼 중에서 제일 마지막만 꺼놓고 나머지는 그냥 켜놓는 게좀 편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인터페이스 설명을 쭉다 드렸는데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여기 메뉴 기능은 쓰지 않습니다. 안 써도 무방하고요. 자 여기 있는 요 기능들은 반드시 쓰는 기능들이에요. 편집할 때 거의 다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뉴들이 다 붙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메뉴를 누를 때마다 이쪽에서 서브 메뉴들이 더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편집을 할때 미리 보기하는 화면은 가운데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게 뭐냐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옆에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영상을 선택했으니까 영상에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비디오, 애니메이션, 트래킹, 어저스먼트까지 나오는데 만약에 글자를 여기 하나 찍어넣어 볼게요 자, 텍스트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글자를 넣으면 글자가 여기에 등장을 해요 너무 조그 해서 안 보이죠?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확대를 좀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부분을 클릭을 하면 하얗게 선택이 되잖아요. 자이 상태는 글자가 지금 선택이 된 상태고 영상이 선택될 상태는 이 상태예요. 자 글자를 다시 선택을 하고요. 옆으로 넘어가면 캡션, 텍스트 애니메이션, 트래킹, 텍스트 스피치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글자에서 쓸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에 다 숨어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음악을 넣었다. 이 음악이 마음에 든다. 자 플러스 누르면 여기서부터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얘를 선택했을 때 음악에 관한 기능들, 오디오에 관한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도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오늘 강의는 제가 동영상 샘플이나 이런 걸 제공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저장해놓은 자기의 촬영본을 가지고 그집어내서 한번 만지작만지작 거려 보시면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되실 거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설명만 계속 오랫동안 집중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하면 공부하는 게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제가 실제로 하면서 인터페이스는 익숙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만지게 될 겁니다. 저절로. 그러다 보면 얘를 외울 필요 없이 저절로 다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 거고요. 오늘 강의는 캐커 PC 버전에 대한 인터페이스 설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고 그리고 영상이 좀 음, 재밌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영상을 좀더 보고 싶다. 새 영상을 빨리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